로직 프로의 단축키를 ABC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로직 프로에서 단축키가 많은데요 일단 음, 기능키와 결합하는 키 외에 알파벳으로만 된 단축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A를 누르니까 화면이 바뀌었죠 다시 A를 누르면 네. A는 여기는 오토메이션을 활성화하는 단축기입니다. 이 오토메이션은 볼륨이나 펜이나 여러가지 값을 미리 그래프로 입력해놔서 음 값을 조절하는 것이지요. 네, 그래서 여기 웨이브 파형의 볼륨이나 미디 데이터들 여러가지를 어, 예를 들어서 뭐 미디 데이터의 펜 값이라든지 또 이렇게 미디 데이터의 여러 가지 뭐 코러스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, 조절할 수 있는 단축키가 A입니다 오토메이션의 약자죠 다음으로 B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B를 누르면은 아래쪽에 어떤 컨트롤러가 열렸죠. 네, 이 B는 여기 있는 스마트 컨트롤즈의 B입니다. 네, 스마트 컨트롤에는 B라는 스펠링이 없지만 이걸 단축키 B로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각 해당되는 악기에 어울리는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일렉피아노로 바꾸면 또 일렉피아노에 맞는 값이죠 만약에 웨이브 파일에다가 하면은 이 웨이브 파일에 먹혀져 있는 EQ나 컴프레서에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네. 그리고 여기 버스나 억스 같은 것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네, 이게 바로 B 입니다 B를 다시 누르면 사라지죠 네,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C 예 C는 이렇게 로케이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C는 사이클을 기능입니다 이 부분만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 부분만 계속 듣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과 끝 지점에 이 사이클을 켜고 끄는 기능이 바로 C입니다 여기 있는 버튼과 같죠. 사이클 C 자그 다음에 D D를 눌러 보겠습니다. 자 D는 이쪽에 창이 하나 열립니다. 여기 보면은 리스트 같은 모양이 하나 있죠.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리스트 에디터라는 것입니다. 리스트 네, 에디터스 D 이렇게 되어있죠 리스트 에디터스 D 그래서 D를 누르면 이쪽 창이 열리는데요 창에는 다시 네 가지 탭이 있습니다 이벤트, 마커, 템포, 박자표 시그니처는 박자표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값이 열려서 더 자세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리전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죠. 네. 웨이브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바깥의 상황을 보여주고요. 미디데이터는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네. 다시 D를 누르면 이 창이 닫힙니다. 자, E. E를 눌러보겠습니다. 이를 누르면은 지금은 여기 파형이 오디오 파일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누르면 파형 창이 열립니다 만약에 미디 데이터였다 그러면은 이를 누르면 그 값이 열립니다 네 한마디로 이는 편집창 인데요 여기에 이쪽에 가위표 가위 모양 에디터스 2이 e, 단축기입니다. 그래서 이 리전 안에 들어가는 기능이죠. 리전 내부에 들어가서 미디 데이터나 웨이브를 편집하는 기능이 바로 E입니다. 자그 다음 F 오늘은 F까지만 해볼까요? 자 F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브라우저 브라우저스 라는 F 브라우저스 라는 창이 열리는데요 이거를 눌러 보면 여기는 두 가지 창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과 올 파일 창 인데요 프로젝트 창 이라는 것은 이 지금 이 작업 파일에 사용되고 있는 오디오 파일들의 배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파일즈는이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다른 여러 가지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고요. 이두 가지 기능을 이 F 기능으로 F 단축키를할수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A부터 F까지 로직의 단축키를 알아보았습니다.